안녕하세요. 오늘요 이거 간짜장 이거 샀어요. 마트에서 간짜장으로 해물 쟁반짜장을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했네요. 부추도 조금 이제 넣어주고 먼저 야채부터 손질해 놓고 양파 반쪽 이 해물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오늘 쭈꾸미를 넣고 하려고 쭈꾸미를 이제 세네마리인가아세마리다세마리 이거 다 내장 빼고 손질 다 했어요. 깨끗하게 소금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여기 한 봉지에 2분석이 들어있어요. 이거는 양념 소스 볶은 거 이거 먼저 해먹고 남은 거이 가루가 좀 많으면 은 이렇게 털어가지고 될수 있으면 가루를 빼고 넣는 게 좋아 4분 정도 삶으면 되니까. 4분, 4분, 삶, 4분 삶으니까 딱다 있네요. 이거는, 응? 어? 찬물에 씻히면 안 돼. 물을 빼서. 3인분 갖고 2인분 만드는 거예요. 두개 왜냐면 1인분 너무 적어. 식용유를 좀 둘러주고. 양파 넣고. 꾸미다 넣고 이렇게 볶고다가 소스를 내야 돼 이제 끓으면 으면돼 마지막에 부추 됐어요 다 끓었어요 아 맛있겠다 예쁘네. 자짜장 갖고, 짜장 갖고 같고, 짜장 같고 해물 그 쟁반짜장을 드시고 싶으면은 해물을 여러 가지 많이 넣으면 더 맛있겠죠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또그 쟁반짜장 맛이 납니다. 감사합니다.